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세븐 영재, 우리집 상전 종횡무진 활약, 멀티엔터테이너 진가바리가 세븐 영재가 우리집 상전에 출연해 종횡무진 활약했다. 영재는 지난 15일 방송된 KBS 월드 우리집 상전에 출연해 반려견 코코아의 막강 케미를 선보였다. 그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신만의 예능감과 반려견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온 만큼 우리집 상전소 경제의 다채로운 활력이 돋보였다. 경제 예능감과 센스는 그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인 트레비를 통해 계속해서 공개되어 왔다. 일상 브이로그부터 먹방, 운동 루틴, 명절 특집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매주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mbc f m 4유 영재의 친한 친구 dj 로도할리 포근한 목소리로 저녁 시간을 책임지며 말 그대로 꾸준 함을 대명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계없는 영재의 활약은 본업인 음악에도 적용된다. 2021년 솔로 가수로서의 변신을 알린 미니 1집 칼러즈 프라마즈 어얼러시 프룸 아르스 발매 이후 올해 6월에는 미니 2집 수거 수카를 공개하며 성숙하고 로맨틱한 매력을 선보였다. 또 최근에는 가세븐 멤버 jp와 함께 인어국자부 ost를 가창한 것은 물론 예린과 함께 프로젝트 앨범 칼러즈 어알러시를 oh, 발매하며 자신의 매력적인 보컬 색과 가창력을 드러내기도 한편 영재가 예능과 유튜브 콘텐츠를 비롯해 dj, 솔로 앨범 ost 등 다방면에서 매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그를 향한 국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운 가운데 영재가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가 모인다